트롤일 있잖아. 특성인데 이제 우리는 약간 진짜로 이게 가능할까? 이러면서 아, 진짜로? 아, 진짜 있잖아, 진짜. 진짜. 아니, 진짜로? 안안 진짜로?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를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저한번안은데 <웃음> <그래서 웃음> 과연 <웃음> 가능할까? 이래가지고 아, 실제로? 할수안 하고? 안 하고. 될 때까지 할수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로부터 20년 후 농구인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 본 영상이죠 징글 훅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 저희는 이게 실제로 몇번 만에 가능한지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자이 어려운 도전을 함께 해줄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퇴한 전 프로농구 선수 스포티비 해설위원을 맡고 있는 정영삼이라고 합니다 가수 겸 배우 정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록스맨의 찐팬 연기자 이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록스맨하고 아주 오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자농구 해설위원 김은혜입니다 크록스맨 친구 아 친, 친한 형아네 이현민입니다 몇번 만에 성공하실 것 같습니까? 다들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10번 안에는 성공하지 않나요 25개를 연속으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선수들은 너만큼면 무조건 다 넣는 무조건 거니까 그렇죠. 대부는 무조건 다 넣는다고 보고 저희 둘만 그쵸. 뭐 시행착오를 한 10번 정도 겪으면 <웃음> 저는 네. 연습 한번 실수 한번 그리고 성공 딱 이렇게 네, 하나 하나 하나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걱정 반, 기대 반, 가보겠습니다. 가자고! 가자고! 가자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각 링에다가 징글벨 소리를 낼수 있는 종을 매달아놨어요. 네. 그래서 각자 회의하셔서 징글, 징글벨 음악을 완성시켜 주시면 성공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장 멀리 던져야 하는 게1 번이고 그렇죠. 가장 많이 던져야 되는 게3 번이고 비교적 쉬운 게2 번. 비교적 쉬운 게 네. 가까운 네오 번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번 어려울 것같아가 끝이 네. 안 끝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끝이 가장 그냥 제일 절, 어려운. 젊고 잘하는 사람 어. 네, 젊고 잘을 네. 네. 지겠습니다. 이게 이게 힘이 제일 많이 남아오케 오케이. 40대는 이게 안 나. 가니번 하시고. 저는 1번하겠습니다 가운데가 대수만 많지 바로 앞에만 거의 제일 사실 쉬운 것 같아요. 3 번. 네. 그래서 막내가 있으니까 제일 나이 많은 제가 3 번을 하겠습니다. 와. 제일 쉬우니까5 네. 번은 그냥 당연히 영삼이가. 알겠죠. 아, 어려운. KBL 최고의 슈터 아유, 영삼이가. 4 번이 조금 더 쉬운 거 같으니까 제가 할게요. 2 번이 더 쉬운 거 같으니까 제가 이 번을 할게요. 각자 생각하는 쉬운. 게 네. 지금 네, 다. 하나 둘 셋. 위로할 거 잠깐 위로할 때. 이거 <웃음> <요거> 정해. <정해야지>. 거기에서 <웃음>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호흡을 보려고 해. 아, 아. 하나 둘 셋. 파이팅. <웃음> <오케이. 웃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스물다섯 개를 연속을 넣는다는 게좀 힘든 촬영이 될것 같네요. 그렇다면 흉가를... 섭섭하게 집에 가는 거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첫 번째 고전 근데 네, 좀 뭐야?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어, 어? 저희 너무 잘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건 단, 너무... 지금 반 넘은 적 없잖아, 넘은 적 없잖아. 아 이제 아까 몸 풀렸으니까 이제 하면 은될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좀 어려운 부분이 뭐, 뭐라고 뭐 생각하세요? 지금 리듬을 좀 맞춰줘야 되고 박자 맞춰야 되고 네. 아, 잘좀 해, 줘. 잘좀 해요! 기한번 놓쳐볼 것입니다, 너 때문에 지금! 몇 킬로만 놓는 거야, 지금? 지금 여기 대리스러운 네, 분, 분 아니죠?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두 분이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서로를 비난하어 그게 니가 어, 괜찮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니가 가 얼마나 힘든지 아 아니 니가 실니까 니가 버리고 오겠습니다 그게, <웃음> 맞아. 그게 맞아 배그 때 패스도 니가 패스하냐 음. 그러네요 음, 패스 응응응어 음, 음. 음. 어, 욕심 어기 <웃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개자안안안괜찮안안괜찮안안안 <목소리> 손내는 거였어? 네손넣게 그래. 게냥하게 왜 어때요? 이게 뭐라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유튜브는 지는 제법인데 유튜브는 뭐? 유튜브는 뭐. 제법인데. <웃음> 유튜브 뭐. <웃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 아 감사합니다 저 오늘 꼭 성공하도록 하 очку bod 제가 들어가요? <웃음> 저, 저 이거 입고 들어가요 여기, 가 지금 처음부터 팔이 좀 빨리 안 나야 위에서 바로 잡아두손다 바로 잡아, 바로 잡아. 바로 잡아. 아니 계속 하니까 너무 어지러워서아 근데 되게 좋어. 됐어. 무의식 중에 내네 차에다 쏘는 거지. 박자가 생각이 안 나고. 어, 사합니다아좀씻어 <웃음> 가지고. <웃음> 네. 다고여도 집중이 확져요 너무 덥 진짜. 지금 몇번 만에 성공한 건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저도 실패하고 돌아갈까봐 되게 겁이 많이 났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기쁘고요. 그한 분씩 소감 한 마디 한번 들어볼게요. 슛 하나를 쏘더라도 진짜 얼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또공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진짜 꼭 해야겠다 이겨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마지막까지 좀 집중력을 다 갖고 특히 전좀 쉬운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약간 저기 먼 거리에서 아니, 쏘신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수고하셨고 또 제일 많이 쏘신 네, 상인님도 되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 쉽게 될줄 알았어요. 이게 한 시간 지나면서 이게 잠깐 아, 안 되게. 안될 수도 있겠다 싶은 제가 진짜 겉자 너무 믿고 진짜 반성하게 되고요. 다 같이 집중하는 순간 이렇게 딱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 같아요. 네, NBA도 CG잖아요. 저희 CG 전혀 없이 진짜 없죠. 한 거잖아요. 진짜 네, 네. 자랑스럽고 우리도. 선수분들하고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게 저는 아파 죽겠는데 다들 너무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의 그 훈련을 간접적으로나마 좀 체험해 본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 무엇보다 성공해서 너무 좋고, 크록스맨을 실물로 영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크록스맨!